장미정, 금상첨화테라스, 즉 흥아파트입니다. I'm going to t r to t e n d t h that. 정 로얄 파트입니다. 다음은 LH 사단지입니다. 정류장은 LH 4단지입니다 다음은 가바키라스 일차입니다. 정류장은 가급키러스 1차입니다. 다음은 별산초등학교입니다. 세상에 어떤 세상을 바꾼 단 하나의 엑스2030 부산세계 방문. 새로운 엑스포로가를 부산에 주최